2022년 모코코 맘스 기부 캠페인 후원 기간으로 선정되어 대단히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공받은 든든한 식사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던 성육 보육원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행복이 되었습니다. 모코코 맘스 캠페인에 주관해주신 로스트라크 모험가 여러분과 스마일 게이트 RPG 그리고 맘스터치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화두행복한홈스쿨이 2022년 모코코맘스 기부 캠페인 후원기관으로 선정되어 대단히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모코코맘스 캠페인을 주관해주신 로스트아크 모험가 여러분과 스마일게이트 RPG 그리고 맘스터짐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모코코 맘스 기부 캠페인 후원기관으로 선정되어 대단히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공받은 든든한 식사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속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던 대방종합사회복지원 아이들에게 큰위로와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코 맘스 캠페인을 주관해주신 로스트아크 모험가 여러분과 스마일 게이트 RPG 그리고 맘스터치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